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리를 앞으로 빼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소리를 앞으로 빼려면 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그 혀의 위치를 앞으로 뺄수 있는 발음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음이 어떤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한글은 어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이 무엇이고 모음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 모음은 아에이오우 같이 워와뭐 이런 것들이 모음이고 자음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이 자음이죠. 우리나라 말은 이 자음과 모음이 두 개가 합쳐져서 글자를 완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음. 그런데 가만히 그 글자를 들여다보면 항상 모음보다 자음이 먼저 앞에 오게 되는데요. 가방, 기억이 먼저 나오죠.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가 나온것 같지만 이응이 먼저 나오죠. 항상 자음이 먼저 나오고 그 위에 모음이 바로 따라 붙으면서 이제 발음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혀의 위치를 어, 조금 더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건 자음의 역할이 좀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억부터 ㅎ까지 한번 차례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기억이 모음이 만났을 때 니은이 모음과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 뭐 가, 갸, 거, 겨, 고, 교 이런 식으로 만나는데요. 기억은 혀의 위치보다는 가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가 뒤쪽에서 가 이렇게 울림이 많이 오죠. 어, 그래서 혀의 위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니은으로 넘어갈게요. 니은 나내니 네, 노, 누 니은 하면서. 일단 혀 자체가 앞니발을 가까이에 이렇게 터치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나네니노누냐녀 그렇죠. 이 니은 뭔가 혀의 위치를 앞으로 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발음이라고 할수 있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다대디도두다대디도두 이런 식으로 물론 뒤에 울림도 따라오지만 디 다, 대 하면서 어, 혀가 이렇게 이를 딱 치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더람쥐 이러진 않잖아요. 다람쥐 이렇게 앞으로 쉽게 발음을 할수 있습니다. 어, 리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영어 알파벳에서 L과 R의 차이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L 같은 경우는 L 같은 경우로 적용했을 때리을은 라, 레, 리, 엘, 엘, 리, 로, 루 이런 식으로 혀가 이빨을, 이를 강하게 뭔가 혹은 조금 이렇게 탁 터치하면서 발음을 하게 되지만 영어 알파벳에서 R의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을 같은 경우는 영어 알파벳 l 로써 생각을 해보시면서 소리를 뱉으면 밝고 앞으로 오는 소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지금 소리를 혀의 위치를 앞으로 뺄수 있는 좋은 자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음, 비읍을 같이 볼까요? 미음, 비읍 같은 경우는 맘의 미모무, 바베비보부 뭐 혀의 위치를 그닥 앞 과 뒤로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발음은 아니지만 어, 발음하는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입술을 부딪치면서 소리를 냅니다. 마, 매, 미, 뭐, 바, 뼈, 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쪽에서 뭔가 터치하는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혀의 위치가 그렇게 뭐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웃음> 죄송합니다. 발음은 <웃음> <웃음> 앞으로 뺄수 있는 그런 자음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혀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기억부터 쭉쭉쭉쭉쭉 가보시면 될 텐데 이걸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렇게 넘어가면 뭐 지읒, 자, 제, 지 치읒, 차 채, 치, 뭐, 파, 패, 피 이런 것들은 물론 지읒치읒 같은 경우는 혀가 앞으로 오시기도 하고 피읍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마와 바처럼 미음과 비읍처럼 입술을 부딪혀서 소리를 내긴 내는데 이 뒤에 발음들은 호흡을 많이 뱉게 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물론 앞으로 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 소모가 좀 많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카타파하 이런 것들은 어 앞으로 소리가 오더라도 호흡에 양이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히읗 같은 경우는 하, 해, 뒤에 공간을 많이 쓸수 있는 자음인데 소리가 너무 앞으로 너무 쨍하게 오신다 너무 나는 콧소리가 많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히읗 자음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뒤에 공간에 많이 이렇게 열리는 것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해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추천하는 자음은 니은, 디귿, 리을, ㄹ, 음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이 모음과 만났을 때 앞에 오는 어, 발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발성할 때도 그 자음을 많이 적용을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할때 사실 이 이 앞에 오는 자음만 가지고 말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자음이 앞에 오더라도 이 혀의 위치를 너무 뒤로 하지 않고 혀의 위치를 앞으로 빼면서 연습을 어, 해보신다면 적용점을 다 찾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대표적인 자음을 가지고 발성 연습을 많이 해보시되 다른 자음들도 한번 혀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발음을 만드시면 소리가 훨씬 앞으로 많이 명확하고 또 간결하게 밝게 쭉잘 뽑아져 나오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용어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나 좀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하나 이런 어,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용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것들보다 어, 본인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발음이고 막 이런식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자기한테 맞는 발음을 한번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참고로 저번 호흡 여러 강의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말로 풀어넣은 저의 소견이기도 하지만 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좀 궁금하시거나 좀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메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보컬 트레이너들이 되게 많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불필요하게 생각이 좀 많아지고 노래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각자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용어가 달라서 혼란스러운 거지 다 같은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도 어,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를 다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 문의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발음 연습 한번 해보시고 다음 강의 때는 기회가 된다면 사람마다 어, 이 앞으로 오는 자음을 활용해도 어떤 모음을 쓰느냐에 따라 또, 또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 이런 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런 모음이랑 합쳐서 발음을 만들어서 발성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더워지는데 가, 어, 몸 건강, 목 관리도 잘 하시고 몸도 건강 챙기시고 음, 요즘엔 여름에도 감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노래 연습하시고 또 기분도 많이 좋아지시고 오늘 제 강의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또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악한 여자였습니다.